우리가 이혼 재산 분할을 넉넉하게 받는 승소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뢰인분들이 통상 재산 분할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뭐 특유 재산이라든지 그런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가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기여도 비율, 내가 몇 퍼센트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실제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의뢰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여도라든지 비율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전반적으로 걸쳐서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걸 꼼꼼하게 짚어서 잘 진행했을 때 편차를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편으로 우리가 재산 분할을 안전하게 받으셔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네. 주요 재산이 뭐 아파트 하나예요. 근데 상대방 명의예요. 근데 뭐 이혼 이야기가 오가다가 상대방이 그 아파트를 뭐 처분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 오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뭐 이거를 뭐 제3자의 명의로 이전을 시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다행히 잘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판결을 합당하게 받아도 즉 상대방이 처분했든 말든 이혼 직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서 내가 합당한 재산 분할 금액, 뭐 얼마를 지급받는다고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현재 뭐 흩어져 있다면 그걸 실제로 받아오는, 실제 받는 걸 저희가 집행이라고 하는데 집행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압류 가처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대상은 다양한데요. 통상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부동산을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상대방 단독명의의 아파트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주된 것이다. 라고 하면, 가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필수. 됩니다. 다만 이제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전례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뢰인분이 40% 지분, 상대방이 60% 지분으로 상대방이 과반수 지분권자인 사안이었어요. 근데 의뢰인분은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상대방과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온 상황이셨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본인 이거 전세입자 구할 거다 뭐 임차인 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그걸 알게 되셨는데 불안했던 거는 뭐냐면 만일 이 아파트의 그런 시세의 상당 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책정해서 돈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재산 자체를 극단적으로 은닉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재산분할금을 합당하게 판결받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상대방이 그걸 나한테 안 줬을 때 그럼 이 부동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거죠. 음, 왜냐면 실제 시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려하시는 거는 과반수 지분권자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이 사실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또 우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동명의일지라도 뭐 지분 상황에 따라서 또는 뭐 상대방의 성향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상대방의 재산이 뭐 아파트라든지 그 외에도 뭐 상가 여러 개, 뭐 토지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자체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압류 대상으로 뭐 어떻게 잡을 것이며 또 청구 금액 자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검토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때 그냥 무작정 잡진 않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10개 부동산이 있으면 10개를 다 잡는 건 당연히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도 필요한 정도를 가압류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재산 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이 총 10억이라고 했을 때 5억이라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중 일부를 부동산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3억 상당의 부동산 하나를 받고 2억을 나머지 현금으로 받는다든지 그래서 내가 가압류를 할 때는 좀 가치가 있다 또는 내가 어떠한 이유로 받고 싶다 라는 걸 하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처분하지 못하고 또한 재판부에서도 우리가 가압류한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재산분할 방법, 즉 어떠한 거를 원고에게 주는 걸로 판결할지에 대해서 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일단 중요한 건 빠르게 해야 되는데 빠르게 하는 와중에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꽤 있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가압류 대상으로 많이 설정하고 잡는 것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아무래도 많이 잡으시죠. 왜냐면 거주지 자체가 이제 뭐 전세집이고 월세집일 경우에 보증금이 어느 정도 액수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게 되는데요. 위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이 나면 등기에 기입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임대인, 집주인에게까지 송달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도 부동산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 이제 보증금을 잡아야 되겠구나 할 경우에도 그 보증금의 뭐 액수 그리고 저희가 뭐 기여도에 따라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는지 청구금액 설정,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 결정을 받아서 제3채무자에게 도달을 시키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이 분양권도 있죠. 근데 분양권은 현재 완전한 부동산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3채무자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통상 시행사는 필수로 들어가고 뭐 시공사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양권 결정을 받고 즉 분양권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 그것이 시행사 및 시공사에 도달이 되면 분양권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뭐 분양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상대방이 단독 명의 분양권일지라도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그걸 바로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등기를 못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일단 잡아 둔다는 것 분양권을 본인이 타의 처분하지 못하게 잡아 둔다는 것 또한 상대방의 그런 권리 행사를 제약함으로써 우리가 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압류 하는 거 이외에도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 뭐 예시를 들어보면 주식, 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이 있겠고요. 또는 뭐 상대방의 퇴직금, 월급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청구금액 이게 뭐냐면 나는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해서 5억의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를 하겠다라고 하면 등기 자체에 그게 가압류되었고 청구금액이 5억이라는 것이 잡혀요. 근데 이 5억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반대로 상대방이 5억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5억은 어쨌거나 법원에 묶여있어서 우리 의뢰인이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그5억을또 가져오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돈을 잡는다는 의미예요. 가공해서 청구 금액은 그러다 보니까 청구 금액을 좀 상당히 높게 이제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뭐 아파트나 이런 건 KB 시세가 분명하지만 1월도 뭐 상가 등이고 실거래가가 없다. 그럼 저희가 주변 시세로 가장 좀 높은 걸 제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한 가지 또 체크할 게 가압류는 원래 빠를수록 좋은데 특히 급행인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뭐 이혼하려고 또는 내가 이혼을 언급했더니 집을 내놨다고 하더라 금매를 언제 어떻게 내놓을지 모른다 또는 상대방은 재산에 대해서 평소에 그런 태도나 집착으로볼때 뭔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그런 명의를 넘길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급행으로 봐서 뭐 사건의 그런 신청이라든지 기타 서면 접수를 더 급행 더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고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이거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급하다 그럼 재판부에서도 아 그런 거 보다 좀 아셔서 더 빠르게 처리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압류의 경우에도 승소 사례를 일부 블로그 등에 공유를 해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업무일 기준 뭐 2일 만에 가압류 결정 사례 뭐 3일 만에 가압류 결정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소요되는 기간보다 굉장히 단축시킨 거라서 빠르게는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드릴 말씀이 내가 이게 급박한 사건인지를 저희도 물론 확인을 하지만 이제 의뢰인분도 그런 경우 급박하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이제 통상적으로 진행하면 이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제 미리 오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이걸 안전하게 하고 나중에 결국 내가 돈을 받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집행 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건난돈 받기 전까지는 가압류 끝까지 안 푼다 이게 가장 기본 근데 내가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합의를 할 때는 역시 이제 조력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내가 결국에는 돈을 안전하게 받으려고 가압류를 한 것이니까 이 가압류를 푸는 시점까지 그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편으로 안전한 재산 분할로 가압류 가처분을 빨리 하되 빨리 하는 와중에도 고려할 요소가 여러가지가 있으니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